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강릉에 있는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쉬운 여섯 개가 있고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영동지역 북부, 영동북부지역에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우선 가장 아동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동의 안전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에는 아동을 분리해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이를 집에 두고 부모를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경찰과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그 그러니까 아이의 보호를 우선 확보를 하는 게 저희가 일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기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음. 지역에 있는 유관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뭐 경제적인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 또는 환경적인 부분들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굳이 법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단 특례법에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가 의심만 돼도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음. 되어 있어요. 어, 그리고 그걸 위해서 특별 신고, 신고 의무자라는 직군들을 규정을 해놨는데 그, 그분들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어,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 신고를 하시려면 112에다 신고를 하시면 돼요. 어. 112는 범죄신고 예, 하는 전화잖아요. 아, 아. 근데 그게 장, 그 2014년 9월 이후로 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신고를 하는 전화번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동 학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서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산비지역아동센터 센터장 홍영순이고요 저희 어린이들이 한 40명쯤 있어요 40명쯤 있는데 한 60% 정도는 아주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것도 받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거의 집에 가면 컴퓨터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ITQ 프로그램이랑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연습을 짧게짧게 짧게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컴퓨터가 이제 부족해서 못 시켰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시험 볼 거예요. 10명이 일단 볼 건데 함께 가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의 행복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행복할까?